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블루아카이브입니다 11월 9일날 오픈한 게임이고요 넷게임즈의 신작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으로는 v 4후로 지금 처음 신작이 나왔고요 어, 일단은 일본섭에 먼저 오픈을 한 게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되어있고요 한국섭 오면서 이제 UI나 메뉴 요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한국어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녹스 화면으로 넘어왔고요자 이번에도 예전에 했던 걸카페건 거기서도 리셋에서 캐릭터를 픽업해 갔는데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스를 설치할 때 이제 녹스 아이콘 3개. 멀티 실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멀티로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이 멀티 실행을 켜 주시고요. 그럼 요렇게 나와 있을 건데 기존에 녹스 기개를설치했으면 여기 메뉴에 한개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은 네, 멀티 계정 생성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여기 하나가 들고 있는 이 계정 코드까지 그대로 복사하기 때문에 어, 게임 내에서는 중복 로그인으로 판단돼서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미리 깔려 있더라도 멀티 생성할 때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 창에서 여기 메뉴 점점점 메뉴를 눌린 다음에 멀티 설정 들어갑니다 이제 몇 개를 만들 거냐, 이걸 말하는 건데, 저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4개까지만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전은, 네, 64비트로, 64비트로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저장. 그 다음에 다시 메뉴를 눌려서, 신규 생성 4개를 합니다. 저는 미리 1개가 지금 다운받아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4개 말고, 다시 3개로 바꿀게요. 전 최대 4개로만 지금 녹화를 할 거기 때문에, 3개로 해주고, 신규 생성을 들어갑니다. 자, 이 1번, 첫 번째는 지금 게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놔두고요. 여기 3개만 클릭해두고 실행을 합니다. 자, 이 3개를 동시에 이제 보기 위해서는 밑에 정렬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 그리드 설정. 그 다음에 한 줄에 두개씩 지금 4개니까 두개를 해두고, 여기 화면 자동 조절해서 여기 스크린 정렬하기. 요거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한 다음에 정렬 시작. 그럼 개수 맞게 딱 세팅이 됐죠? 자, 그리고 이번 블루 아카이브는 어, 계정 코드 생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버에서할 때는 어, 계정 코드를 생성해서 내가 뽑은 그 게스트들, 자, 저장을 할수 있었는데, 어, 이번 한국 서브 넘어오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뽑았다, 그럴 경우에는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내가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의 계정을 연동을 하게 되면 덮어 씌워지면서 기존게 삭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깡통 계정이 하나 필요해요 뭐 여러개 쓰시면 더 좋구요 그래서 깡통 계정을 먼저 만드셔서 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깡통 계정 만드는 방법은 이제 블로그 같은데 정리된게 아주 잘 나와있으니까 그거 보고 먼저 깡통 계정 먼저 만드시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를 실행하셔서 자 이게 확장 확장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이 화살표로 양쪽에 있는거 요게 이제 멀티 컨트롤이거든요 요걸 눌려가지고 다 체크해 주시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하나에서 여기 나머지 다 조절하는 거예요 일단은 구글 로그인을 해야겠죠 툴에 여기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깡통 계정 뭐 아무 계정 하셔도 돼요 이렇게 로그인한 상태에서 각각 다운받습니다 각애플레어 각각 하나에 애플 블루아카이브를 설치하고요 자, 이 게임은 다운을 받으면서 기본 튜토리얼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요거 다운 3개 하면서 마지막 한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쪽이 새로 지금 제가 불러왔으니까 끈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려줍니다. 여기 동기화 좀 켜져있는 게 이제 메인 컨트롤 하는 그런 애플리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제일 늦네. 자, 이렇게 동시에 이제 블루아카이브를 켜줍니다. 자 이때 이제 동기화를 잠시 꺼주시고 각각 애플레어에 있는 소리를 꺼줍니다 동시에 다 소리가 켜지거든요 자 지금 한쪽이 아 요거 계속 실행이 안되네 자 일단은 요거는 계속 시도를 아... 이 아... 안된다 이거는 요거는 재실행 자 우선은 세개가 작동이 되니까 세개로 계속 해야겠네요 마지막 3번은 빼고, 얘가 3번이죠? 3번은 빼고, 같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동시에 베스트 로그인. 자, 신규 계정을 생성한다 뜨죠? 확인 누르고. 자, 블라카이브는 닉네임 중복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같은 닉네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뽑힌 그 계정으로 이제 닉네임 바꾼면요 안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창이 뜨는데 어, NPC가 제 닉네임을 불러준대요. 어,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게임을 제대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기능도 리셋가다 끝나고 이제 발음을 추가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없이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다운로드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뜨고 확인 자 지금 이렇게 4개를 켰는데 와 cpu 75% 70% 왔다갔다 메모리는 21기가 먹고있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코어랑 램 설정을 좀더 낮춰야겠네요 이거 첫판만 해보고 또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 성능에서 어? 2코어에 3... 3기가면 괜찮은데? 다른게 안돼있나아 그렇네요 지금 1번만 중으로 돼 있고 나머지 상으로 돼 있었네. 자 성능 설정 가셔서 이거 혹시 막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막 컴퓨터가 죽여달라고 막 소리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설정 됐으니까 이 상태로 다시 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메모리 12기가, 자 CPU는 네, 8퍼, 6퍼, 뭐 12퍼. 아까랑 차이 엄청나죠? 자이 상태로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괜찮네요. 아까보다는 확실하게 메모리를 덜 먹습니다. 아 근데 이거 1번만 1번이 문제네? 왜, 왜 자꾸 커지는거야자 1번은 계속 일단 재시작 누르면서 상태 한번 보고요. 자 나머지는 진행합시다. 아 제발 좀 여기부터 이제 뽑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첫 무료 가챠. 자, 첫 번째 써에 그냥 아무렇게 해 주고요. 오, 다삼품 떴는데? 과연, 과연 한 번에 히비키. 히비키가 あなたが어 어? 이쪽이 유리 떴는데? 나중에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2홀이 떴습니다 1번 아 2번이구나 2번 아이비키가 떠야 되는데 야너 빨리 1번 1번 빨리 빨리 빨리 자그 다음에 이제 1 1반 진행하면 되거든요 첫 같이 한 다음에 이 1-1만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1번 오케 이 삼성 자자 자, 자, 여기는 과연 언니 아? 하루나? 아 일단 히비키가 아닌데? 아 히비키가 안나와 이렇게 안나와? 두번째 뽑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줍니다 여기 1번이랑 속도를 좀 맞출게요 여기도 이제 끝났거든요 빨리 1번이 오케이, 좋아요 쫓아왔습니다 자 다음 자, 연동 다 켜주시고 가자 전부 다4130 청해석이 있고요 모집 10회 가자 제발 한방에 떠라 한방에 히비키 히비키 히비키 스킵 와 뭐야 삼성 아무도 안 떴어?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무도 삼성이 안 써? 첫 번째, 꽝. 두 번째, 갑니다 와, 아,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리 아, 무슨 소리야? 아, 리 아, 리야 아, 무 아, 아, 고아이できて嬉しいです. 아. 아. 스킵 스킵 제발 제발 아 아니야 아 이거 실패네 자 이러면은 꽝이죠 자, 메뉴 계정 아 이거 또 나왔어 이러면은 또 꼬이죠? 오케이 자 여기 계정 초기화가 있습니다 동시입력되니까 블루아카이브 눌려가지고 확인 no. 자 이유리 하나만 뜬거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야왜 너만 안됐냐 뭐야 자 아무튼 요런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히비키가 몇분만에 몇시간 동안 나올지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이번판은 세번다 이번판은 세개다 삼성 뜬것 같습니다 자 과연 원하는게 나왔나 오케이 삼성 아또 다른게 나왔네 일단 여기 3번 이오리이오리 나왔습니다 어 뭐야 여기 2개나 떴네 아, 어떻게 히비키만, 이렇게 안 나와? 자, 여기서는, 나 아, 일단 한쪽 삼성 떴구요. 히비키가 아니구나. 나 아, 오케이. 아직 두번더 나왔으니까. 어, 다 떴나? 아이, 에이, 느낌이 다안 떴는데? 아, 꽝. 삼성이 하나도 없네. 아, 없어. 삼성이 하나도 없는데? 아, 미쳤 이거 확률 맞냐? 삼성이 하나도 안 뜨냐? 자, 또 이번엔 3번이, 이렇또 로딩, 문제가 있네요. 야, 이거 로딩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일단은 2번은 삼성 실패. 1번, 4번, 삼성 떴구요. 오케이, 3번까지. 네, 결제하고, 달립시다. 비비키 좀 뜨라, 좀, 제발! <웃음> 야, 이번에는 다 같이 삼성 잘 떴는데. 자, 이번에는 과연, 몇 트째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자, 삼성 배경은, 야, 2번 하나밖에 없다고? 와, 한. 하나 뜬 거야? 와, <웃음> 씨. 제발. 아, 이거 슌이네. 아. 야, 이게 이렇게 안 뜬다고? 오, 또 한쪽. 여기 2번 잘 뜬다잉, 삼성. 와, 1, 3, 4는 왕전 다 꽝이네? 아무것도 안뜨네 아하, 또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제발. 근데 이거 2번, 2번, <웃음> 이 축계정인가? 지금 3연속인데? 삼성이? ]中の物語のように... 오, 아니, <웃음> 삼성 연속 3번 뜬다고? 이거 <웃음> 이쪽은 축계정 같은데요? 어, 이거 2번 어떡하지? 2번 킵할까? 얘 느낌좋은데? 2번계정다 썼죠? 아. 아.. 다 아니야 자 두번째 삼성 어, 동시에 두개나 거 좋아요 아. 자 연속 뽑기 자 밑에는 3번은 무릎 뽑기 바로 연속 공격합시다자 3번은 나오나? 3번에서 나오나? 안나오죠 에라이 와 진짜 안나온다 아 배경색이 안좋은데 와또꽝이야 다찾아 거야? 이 하나도 없냐? 오케이 한 개. 삼성. 삼성.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꽝 같은데? 깔끔하게 니네 왕균. 치, 小さい나らっ이데め 드디어. 오, 터터터お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とっ 오케이, 희비키 한개 떴구요. 아까 이쪽에 두개 나왔거든요? 오, 이제 희비키 들고, 들고, 들고, 뭐지, 이것? 오, 얘 좋은 킬릭인가 아루. 아, 이것도 음질 느려지, 아, 이거, 느어지네요 와, 드디어 떴다. 와, 드디어 떴다, 씨. 이게 녹스 단점이 오래 키면은 이게, 이게 소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중복이 뜨면은 나눔을 하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저 계정, 이번이죠이번 2번 계정으로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30뽀 가자 자또 어디 히비키 안나오나? Nope. 아 일단은 배경에 삼성이 없구요 오케이 자, 삼성 삼성이 아1 번. 제발 여기 히비키 뽑고 이거 끝난 거 아니겠지 운발? 어? 뭐랬더니 아로. 아까 가지고 있던 거였죠? 제발 보라색 보라색 오케이 핑크 배경 있고요. 와 이거 이번특게정이네 음. 가자 가자. 오 뭐야 삼성 두 개? 쩌는데, 여기 이번이번 개쩌는데 여기? 아 픽업? 픽업 걸렸구요? 오다 꽝이었네? 자 보자 삼성 한개 더 하나 더 있죠? 자자자아 약간 꽝 걸린 계속 꽝 걸렸던 그거네 아 일단 좋습니다 뭐 삼성 많으면 좋죠 좋네 아 이거 좋네 드디어 걸렸네 축계정 찾았다 요거다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2번 계정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와 탈출 탈출 자 이렇게 블루아카이브 네, 멀티로 리셋하는거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